안녕하세요. 연수당입니다. 추우신데 <웃음> 네. 지셨어요 지금 좀 몸살이 좀 와가지고 좀 골골대고 있습니다. 근데 네, 전혀 모습은 괜찮죠? <웃음> 티가, 티가 안나서참 이게 고력이긴 해. 아픈 티가 안 나요. 어, 선생님들 아프면 손님들이 어, 힘들죠. 그러니까 위기 어, 잡아놓은 약속이니까 그렇죠. 쉽지 어, 또 손님들 오시는 분마다도 지기도 받고 하니까 네. 그것도 힘들고 네. 또 사람이다 보니까 또 컨디션 조절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해서 선생님들이 그게 가장 어려운 제로래요 제로 제일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이게 아무튼 이게 내 몸이 내가 아픈 건지 손님들 때문에 아픈 건지 어떤 조상의 지긴지 그러니까. 귀신의 노름인지 이게 그러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네건강관리도잘하시고 알겠습니다. 69년 69년생이요? 네, 1월 1월 8일 1월 8일 69년생 기우생 닥디이네 네 71년 71년 4월 신혜생 4월 16일이요 4월 16일이요? 네 4월 신혜생이면 50세 자, 오늘은 좀시원하게 경종을 좀 올렸으면 좋겠다 이분들 재혼이에요? 재혼이야? 좋은 어, 그런 기운이 있어요. 음 남자, 남자 어 맞아요. 어. 남자분이 재 그리고 여자 쪽에서 보면 이게 어찌 보면 되게 화려해요. 음... 화려해서 이게 보통 이제 연예인 사주를 갖고 왔겠죠 네네. 보면 근데 남자보다는 여자의 기운이 굉장히 화려하고 화려해서 어찌 보면 어떤 이제 얼굴로 이게 뭐 어떤 어 얼굴로 일단 얼굴로 알려지는 직업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어찌 보면 뭐 미인대 출신이거나 어찌 보면 이게 연예인이 앉았으면 화려하게 오. 어 이런 쪽으로도 되게 얼굴이 화려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얼굴이 굉장히 화려한 이런 제미인대주신 뭐~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다 그렇,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음. 무당 무당 화려게 어떻게 연예인 이게 다 음. 같은 줄력이라고 그래서 근데 굉장히 얼굴이 화려해 보이, 보여요 근데 근데 이두 분의 궁합으로 보면 이게 처음부터 첫 궁합이 이게 처음부터 이게 만났던 궁합은 좀 아니라고 보여지고 어떻게 보면 재혼? 다시 이제 만났던 그런 궁합으로 좀 보여지고. 근데 다시 만남으로 인해서 이 남자가 이 여자로 인해서 어떤 밑바탕, 발받침이 되어서 또 가정이 이뤄지면서 나는 잘 됐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어, 여, 어 여자덕을 좀 많이 보여줬다. 그러면서, 그럼으로 인해서 또이 여자도 남자덕을 좀 많이 보고 잘 살, 살고 있다. 왜? 네. 불화설, 이혼설 이런 것들은 가끔씩은 수면 위로 올라와서 들, 그러니까 돌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어... 좀 보여집니다. 둘이 봤을 때는. 서로가 서로의 기운을 좋게 만들어주는 어, 그렇죠. 거. 서로의 기운을 살아가면서 처음부터는 이게 불같은 사랑을 한다고 하지만 네. 중간중간에 고비는 있어요. 음. 고비는 있어서 어떤 게그게 결별, 이혼, 결별 이런 얘기도 있기는 있지만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은 어떤 이제 이혼이나 제이뭐 결별 이런 걸로 보여지진 않고 네. 얘기는 오, 돌고 돌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지지 않는다. 어, 그리고 서로한테 잘 이렇게 맞춰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 궁합이긴 해요. 네. 이게 처음부터 100% 뭐잘 맞는 궁합이다라기 보, 보다는 네. 점점 가면 갈수록 잘 맞는 궁합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음. 그리고 이게 어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이게 재혼이라고는 하지만 이 남자를 만남으로 인해서 자, 자식도 있는 걸로 좀 보여지거든요 자식복도 음. 같이 발현이 돼요 이 아, 사이에서 어. 나오는 게 궁합으로 네네네네. 좀 보면 네. 그래서 나는 이분들이 얼마나 결혼 생활을 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게 재물복도 같이 올라가고 음... 자식복도 올라가면서 좀잘 만났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음. 남자분이 한번 갔다 왔어요 네네. 근데 만약에 초혼이었다 치면은 이분하고 이 정도까지 잘 맞았을까요? 초혼이었다 초혼으로 이 여자를 만났다 네. 치면 초혼이었다 치면 아니 근데 이 남자분은 한 번쯤은 이게 꼭 쉴까 초, 어, 실패를 해야 되는 수예요. 어, 사주가. 어, 사주가. 우리가 일부 종사 못한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한 번은 더 가, 뭐 재혼을 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 네네. 근데 이 남자 사, 사주를 봤을 때는 그래. 한 번은 결혼을 어... 실패를 해야 그 다음에. 원래 한번 실패하고 재혼하면 또재혼에또 이혼, 그러니까 실패수가 좀더 높긴 하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좀잘 빌고 갔는지, 조상의 덕이 있는지, 네네. 그나마 좀. 잘 풀린 케이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이 남자분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는 건지. 음, 이분들은 어떤 좀 일을 해야 좀잘 맞아요? 음, 나는 이 지금은 많이 대중들이나 어떤 마, 이름을 많이 알리는 일보다는 개인적인 사업, 사업을 하는 걸로 좀 보여지거든요. 네, 네. 두분 다. 요두분 다. 많이 많이 막. <웃음> 많이 활동하는, 하는 것보다는 개인적인 일, 뭐 사업을 한다든지 네. 이런 쪽으로. 안 그러면 뭐, 지금은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뭐 아이들만 뭐 케어를 한다든지 네. 이런 쪽으로 좀 보여지긴 하거든요. 어, 음. 그러면은 작년에는 어땠을까요? 작년에? 작년에 좀 외국에 좀 나와, 나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 그래요? 응. 어... 작년에 뭐 어떤, 딱히 뭐 일이야 계속 하고 있긴 하겠지. 근데, 뭐 이게 생산적인 일이 근데 이게 막 소란스럽지 소 않게 소란스럽지 않게, 아, 소란스럽지 아, 않게. 근데 굉장히 둘러보면 어? 이런 일? 아, 이렇게 아, 많이? 아, 아, <웃음> 어, 그런 일들? 라고 네. 좀 보여져요 누가 조금 더, 두분 응. 중에 누가 조금 더 사랑하는 마음이 클까요? 아, 둘 중에? 네. 둘 중에? 글쎄, 나는 누구 하나 치우치지 않는다고 봐요. 서로가 서로 이렇게 아, 아, 아, 아. 된다는 말씀이세요? 왜냐면 이게 밀당을 잘한다고 보여지기도 하고 어, 여자가 좀 토라지면 남자가 좀 달래주기도 하고 네네. 남자가 토라지면 여자가 좀 달래주기도 하고 네네. 굉장히 여자가 현명하거든요. 음... 어, 사람을 잘 달래요. 잘 달랜다고 해야 되나? 어. 어, 궁합적으로 정말 잘 맞는 거요몇 퍼센트 생각하세요? 네, 그때 한 오, 50만 너무 잘 맞는다고 네, 했죠. 네. 난한 60% 봐요. 어. 어, 잘, 맞는 어, 잘 맞는 편이죠. 최고까지는 아니더라도. 음, 최고까지는 아니더라도. 근데 진짜 아이들이 이 부부를 좀잘 붙여주는 케이스. 음? 응그렇죠그렇죠료 음, 있어요 이 정도 진짜. 아 있어요? 어, 예. 둘? 하나? 둘? 어, 맞아요 둘은 둘까지 나는 보여지긴 해요 네, 네. 아. 어, 굉장히 머리도 좋은가 봐 그리고 또 물심 양면으로 아이들한테 케어를 많이 또 하, 하는 걸로 좀 보여지기도 누가, 하고 누가 머리가 좋아요? 크네? 어, 어. 어. 큰아이? 응 어, 음. 좋... 선생님 말씀대로 좋다고는 저도 들었어요 그건 좋다고는. 어, 어 큰아이? 굉장히도 진짜 이런 이런 진짜 공부 머리로 공부로 풀어나가는 아이들은 진짜 공부로만 해야 되는 건 맞거든요. 어, 음. 근데 또 경제적인 능력도 되고 하니까. 음, 맞아요. 이번엔. 무조건 이제 이런 케이스들은. 음. 음. 알겠습니다. 이도 누군지 알려드리고 좀더 질문해볼게요. 네. 남자분은 배우 김승우 씨. 아. 여자분은 김남주 씨. 아. 김승우 씨 김남주 씨. 아, 맞다. 김승우 씨가 이미현 씨랑 결혼했었어요? 아. 2000, 아, 2000년에 그... 결별하고그 이후에 김남주 씨랑 결혼한 거예요? 그쵸. 말이야? 맞아. 김남주 씨는 추운이었죠? 네, 맞아. 근데 어. 지금도 뭐 딱히 뭐 근데 루머가 있긴 있었어요. 막 음. 내가 없어졌다고 뭐 실종 신고했는데 뭐 호텔에 있고 막아 진짜 김남주 씨가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뭐 신고를 했다고 아, 뭐 그런, 아. 그런 내용인데 그몇년전내용이아 루머잖아. 뭐이 결별 뭐 루머 이혼 루머 뭐 이런 루머가 좀 아, 인기 아, 아, 아, 아, 아, 있었는데 아, 아, 아. 그것도 너무 잘 살아서 나온 거 아닐까 싶기도 아, 해요, 아, 아. 사실. 근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잘 살았는데 앞으로도 요즘 활동을 이분들이 잘안 하세요. 음, 그냥 그쵸. 아마 소속사 운영할 거예요. 그땅 그 음, 편이 음. 그래서 그냥 그것만 하고 잘하나 왜, 왜 이런 활동을 활동. 조금, 조금 멈췄나 막 엄청 오래되진 않았어도 김남주 씨도 한 2, 3년 정도 됐을 거예요 활동을 조금 멈춘 상태인데 왜 갑자기 이렇게 멈췄을까 앞으로더안 할까 어, 그래서 그냥 어 할까 이제 일단 대중의 삶보다는 개인의 삶을 더좀 추구하는 것 같아 어. 아무래도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 어, 그리고 김승우 씨도 어떤 이제 자기의 사업이나 개인적인 이런 것들, 이런 쪽으로 더 치우치고 있는 걸로 좀 보여지고, 앞으로 이제 연예계 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좀 나는 자제하는 걸로 좀 보여지거든요. 아, 어, 앞으로도 좀 스크린에서 보기는 좀 나는 어려울 듯 싶어요. 오. 뭐 은퇴, 은퇴 이런 건 아니지만, 간간히 이런 소식들은 전해지겠죠. 네네. 워낙 톱스타 부부들이다 네네. 보니까 아무래도 대중의 시선과 어떤 관심은 또 갖게 되겠지만 그래도 이렇 어떤 작품으로 어떤 영화나 이런 작품으로는 만나기는 좀 어려울 걸로 좀 보여져요. 자중을, 자중을 하는 ]구나. 거죠. 어, 자중을 하는 거지. 음, 굳이 나. 음. 선생님 말씀대로 이 첫째 자녀가 네. 아마 제가 이런 공부 엄청 잘하고. 그 자녀한테 음. 들어가는 그 학원비만 뭐몇 천만 원이 아 진짜? 엄청 뭐 투자 많이 하고 하는데 음. 그 자녀도 그러면은 더이 공부 쪽으로 다니는 어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외국 외국에 좀내보냈으면 좋겠다. 외국으로. 음. 외국 있나? 음. 나는 외국의 기운이 더좀 크게 들어오긴 하는데. 어 방향으로 가는 게 부모, 부모님이 솔직히 두분다탑스타인데아 그쵸 배우 쪽이나 배우 쪽... 쪽은 아니야 배우 쪽은 아니고 약간의 좀 어떤 사회적으로 좀 보자면 음... 어떤 경영? 경영 이런 쪽 있잖아요 네. 그쪽으로 좀 갔으면 좋겠어 그쪽으로 가면 좀 음, 음, 그럼요 그럼요 어, 이분들 그러면 은 둘이 이제 두분다 이제 뭐 이런 구설이나 뭐 이런 거 없이 안 하고 음. 잘시겠죠어 그럼요. 야, 근데 너무 잘 지내도 구설 시비 수는 항상 따라 들어. 근데 이게 활동을 안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음. 구설 시비 수가 있어도 금방 잦아들고 그냥 소문에 소문 소문으로 그냥. 있다가 가라앉는 거지. 그게 사실은 아닌 음, 거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TV에 너무 안 나오니까. 안 나오니까. 사람들이 궁금해요. 맞아. 궁금해. 하는 거예요. 맞아. 그거 한번 들고 와봤어요. 맞아요. 네, 두분다 조심해야 될점 있을까요? 조심해야 될, 있을까요? 조심해야 될 점은 나는 딱히 없어 보여요. 너무 지금 너무 잘 살고 계시기 때문에 네. 그냥 이제 이제 막 이런 연예계 생활이 이제 조금은 지겨우시겠죠 남들의 시선, 대중의 시선 이런 것들이. 음. 정말 평범하게 살고 싶으시겠지 네. 그래서 이제 좀 자중히 하시는 것 같고 네. 그게 이제 오로지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누구의 이제 가정에 충실하게 사시는 분들 같아서 네. 나는 지금도 너무 근데 어느 탑스타드 분들의 샴보다는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서 삶을 좀 선택하시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대중들은 아, 안타깝고 아쉽겠지만 네. 본인들은 그 지금의 삶이 더 행복하지 않으실까라는 음... 그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음.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